잉어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년 만에 돌아온 로블록스 게임, 스파이더. 자, 이 게임은 멤버들이 거미가 되어서 인간들을 잡아먹는 게임인데요. 바로 시작해보죠 플레이. 잉어맨, 이 중에서 독거미한테 물리는 사람은 끔찍한 거미 인간이 됩니다. 아아 거미 나 나와. 싫어. 제임스 씨는 물지 마. 나, 나 싫어. 어, 오지 마. 오오마오오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한 번, 이 여맨 스파이더한테 발출해 보시지! 아니네. 어, <놀네> 왜! 오. 저게 뭐야! 퐁! 퐁! 퐁! 퐁! 퐁! 생각보다 엄청 느리잖아. 오랜만이라그런난 듯. 엄청난 아 이거 놔! 거무 걸린다. 야금야금야금야금야금야금야금야금! 이 녀석은 초콜릿 마시지. 맛이 나는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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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수분 역할을 했어 이제는 고기를 먹을 차례로 군. 먹자 이제 쌍둥이였어 이저트로구만 거기서라 초콜릿. 거기서라 초콜릿 내가 잡힐 것 같아 이저트로는 딱이지. 안녕하세요. 보라색 열쇠만 있으면 되거든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건가? <웃음> 야, 문이 열렸어. 그래, 문이 열렸어? 뭐, 벌써 문이 나, 할게, <웃음> <웃음> 뭐야? 나 <웃음> 아니. 아니. 있으래, 이, 나. 문이 열렸어. 이열렸 그래. 아, 그 아, 가래 아, 아, 주 맛있는 얘는 뭐야? 아, 그래. 망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 아, 아, 그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고기 음식하고.. 그이 벌레야! 초콜릿이 도망가져라 아.. <놀람> 아.. 이 가슴 또 고인물이구만 벌써 깨다니.. <놀람> 구독! 야.. 미우 얼굴이 왜 이래?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거미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어? 이건 늑대다! 어? 늑, 어? 늑대.. 아니다.. 늑대 아니다.. 어. 아 제발.. 제발 무서운 애가 됐어! 어. <놀람> 얼굴이 이렇게 뜬다는 다 이유가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정말 끔찍한 거미가 탄생할 거야 머리가 탈출어절 이번엔 든꼭 살아남을 거야 <웃음> 진짜 무서운 거미가 나타난다 빨리 탈출구를 열어야만 해 어디가 음... 아나 버거린 거 같아 버그 뭐몇 박에 있어. 있어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 클리어해 줄게 이 황금색 열쇠 어디다 쓰는 거지? 어디 쓰는 거야? 이 사다리는 거잖아? 어디다 쓰는 거야? 사다리 2층이야2층이야 알았어. 조심해가. 거미가 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걱정하지 마. 저 바보 같은 거미 녀석은 날 찾지 못할 거야. 음... 여기가 아닌가? 야 거미가 들어왔다. <목소리> 진짜 진짜 징글징글하게 생겼다. <목소리> 이 황금색 열쇠 어디다 쓰는 거지? 야 같이 가자. 내 사다리를 놨어. 잘했어. 여기서 배터리를 발견했고 배터리라.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 이 렌.. 어 거미가. <웃음> <웃음> 여기 아올 아래 아래 아래 여기 나 아래 아래,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진짜 못생긴 <웃음> 거미가 아래 에 있어. 절대 내려가서. 안 돼. 아아아아아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웃음> <피가 떨어져. 웃음> 그 배터리, 배터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게아아아아 <웃음> 거미 아줌마 그쪽으로 간다 조심해. 걱정하지 마 거미 아줌마 꽤나 느린 거같으니까 말이야. 배터리. 죽여 배터리. 오케이. 박탈치요 박어 가... 왔어 왔어 거미가 왔다고 배터리만 꽂고 나올게. 걱정하지 마 음... 거미 꽤나 느리니까 말이야. <웃음> 나밖에 남지 않았어! 어, 거미 아줌마가 나를 먹었어! 진짜 끔찍한 거날 돌려 먹었어! 어, 어. 거미 아줌마는 김이야이가 어디 있는줄 으아아아아아아아! 좋았어 진짜 끔찍해 리아야! 얘들아 내 목까지 자라죠올려올려올려 울려 올려, 아아 o u r j 에서 f a r a n 정말 잔인해어 눈뜨고 볼수 있어 좋아요 이번에는 누가 끔찍한 거인인간이될 것인가 u y a Nuguya, Nuguya, n u g 와 y a n u g Nuguya, Nuguya, Nuguya, n u g u 하지만 u 석은 y 보 검이야. 쉽게 따돌릴 수 있어. 아 뭐야 나야왜 어 바깥이야? 여기 어디야? 버그걸렸군 아 이거는 그러면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야 <땄니> 안녕? 리아야 안녕? 올라가버리기 <돋> 한 입이라도 해문제아버리기문 <돋> 닫아버리기 별거 아! 싫어! 이러지마! <웃음> 아! <웃음> 못생겼어! 넌못 지나간다! 어? 저 녀석 손이 뭔가를 들고 있는데? 아! 집에 왜 이렇게 벌레가 많아! <웃음>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웃음> 아유... 진짜... 박멸 완료! 으 <웃음> <웃음> 구독! 자 막판! 누가 거미가 될 것인가? 아이고, 거미의 선택은? 겨멘 거미의 뜻? 뭔가 뭔가? 어 이거 댕댕 거미다 댕거미? 아, 댕거미야 댕거미 요 거미도 아닌데? 어? 어? 어? 어? 리아 거미다! 리아 다미다 어? 아! 끔찍한 초콜렛 거미가 되겠구만 리, 리아 거미 사실 별거 없어 늑대가 제일 먼저 죽겠는데 나 조금 무서운데? 자 가자 친구들 이번에 음. 늑대는.. 아니 이거 뭐야 니아는 잘한단 말이야 그니까 러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 아니야 내가 캐리해줄게요 맨아 걱정하지마 알았어 너만 믿을게 응 아, 나만 믿어 진짜 믿음이 안 가긴 하지만 너만 믿어볼게 네가 거미 사실 별거 없거든 렌치를 어따 쓰는 거지? 자 밖에서 리아 검이가 출연했습니다 음... 리아 검이의 모습이 엄청나게 끔찍한데요? 음... 어, 어떻게 저렇게 생겼죠? 음... 리아 검이야 한번 잘 따라와봐 저항생 음... 응? 날씨 어디서 쓰는거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음... <웃음> 어! 음... <웃음> 어! <웃음> 피! 고마 고마. 아 나는 맛있는 건 마중에 먹는 타입. <웃음> <웃음> 정말 끔찍한 친구야. 음. 리아야 너 근데 별로 못하잖아. 음? 렌치. 안녕? 어 뭐야 이거? 야 리아 고민을 진짜 조심해야 돼. 음. 내가 보라색 열쇠 찾았어. 정말 끔찍한 생각구만. 어 보라색 열쇠 열면 돼 그거? 아 알았어 뭐야? 짠 끝났다 얘들아 나가지마 살려줘 얘들아 얘들아 너 자아 먹히고 있어? 얘들아 야야야 이건 야, 야, 아니잖아. 아, 아, 두번 먹었으면 많이 먹었다. 맛 좋은 식사가 돼 버렸어. 아, 맛있게 먹었네. 아 배부르다. 좋아요. 자 이렇게 로블록스 스파이더 1년 만에 플레이해 봤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좋아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